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그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한 사항들을 보도록 할게요.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숙지가 잘안 되면 회계 처리 오류 수정에 대한 사항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서 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통 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반복을 해놓으면 뭐 평행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 이쪽 파트에서 평행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이제 어렵게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첫 번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기업이 하나의, 하나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 다른 회계 원칙으로 바꾸는 것. 그걸 이제 정책의 변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걸로 바꾸면 오류수정. 그 다음에 옳은 것에서 옳은 것으로 바꾸면 정책의 변경, 즉 회계 변경이 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요소 또는 감가상각이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소비, 행태가 변하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을 차리된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들은 어, 모두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구하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행태, 미래란 말이 들어가죠. 즉 추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 당연히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 쓰고 나면 얼마 남을지, 내용 연수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쓸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사항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을 할수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회계 변경을 할수 있는데 회계 변경을 마음대로 기업의 그 어떤 자의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손해를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가능하다면 회계정책의 변경 또는 추정의 변경 또는 회계 변경과 련 사항들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 어, 어떤 어그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입증이 된다면 또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바꾸라고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두 가지 상황일 때는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중에 하나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는 두 가지 어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 바꾸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신뢰스 있고 목적축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꾼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우리가 이제 회계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사항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죠. 전진법과 그 다음에 소급법. 전진법은 과거 기간에 재무제표를 바꾸지 않고 미래의 어떤 그 단계손에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이익여금 자체를 수정을 해서 재무제표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구분이 어렵다 그러면 추정의 변경으로 보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기간의 어떤 소급효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추정의 변경으로 보자 여기서는 이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두번째 어,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첫번째 한국채택국제회계주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상황에 대해서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합다 그래야지 정보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정보에 대한 해석이 보다 용이해지겠죠 음.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는 발생하지 않았,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질 보증 비용을 지출 년도에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취급하는 품목에 변화가 생겨서 보증 보증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러한 어, 그 금액이 커져서 중요하게 되면 충당부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전에는 충당부채 인식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 이제 충당부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기로 했대요. 자, 그랬을 때 그거를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제 그 교재에 오타가 있어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 정책의 변경이 좀 빠졌더라고 요 보니까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또는 기타 사건 상황에 대해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즉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은데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회계 정책을 적용할 때 그때는 당연히 회계 변경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뭐 비용으로만 처리했는데 나중에 그 금액이 중요해져서 그걸 자산으로 잡았더라. 이렇게 되면 과거 사 과거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데 그 다른 상황에 대해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했다면 이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A라는 회계 처리 방법과 B라는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했다면 B로 바뀐다고 보는 건데 상황이 다를 때는 당연히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야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두 가지 이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두 가지 정도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택배회사의 직원 출퇴근용 버스를 새로 구입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 이 버스에 적용될 감가상각 방법을 택배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배달용 트럭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거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또는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과거에 어, 택배회사에 직원 출퇴근용 버스를 구입했어.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적용될 감가상한 방법을 택배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즉 택배회사가 가지고 있는 택배용 트럭과 다른 방법을 쓴다면 당연히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바꾸게 되면, 그거를 회계정책의 변경을 보겠냐?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어,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또는 현금으로 미치는 영향이 돼서 신뢰성과 또 목적적 측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한다? 어, 거기에 대해서 회계정책을 바꿀 수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중요한 오류는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예외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재작성에서 수정을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누적 효과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소급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급 재작성한다는 게 맞는 말이 되겠네 그렇죠? 자두 번째, 아세 번째인가? 아, 3번 문제구나 세 번째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기업은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바꿀 수 있다 문제 봤었죠 자, 그 다음 에 이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에선 동일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죠그 다음에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해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당초 기초 시점에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의 적용은 적용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비교 정보를 제작한다. 여기서 누적 효과를 알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되겠죠? 여기서는 어떤 말이 틀렸냐면 새로운 회계 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만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앞으로만 단계 소 아, 앞으로의 어떤 그 손익에 그 효과를 미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 기간의 누적 효과를 알수 없을 때는 전진 적용한다는 거. 그 하나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즉, 이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이말 자체가 회계정책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실무적으로 누적효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오류는 어,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해서 수정을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원칙이죠. 어,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누적효과를 알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해서 적용하라. 그러면 누적효과를 알수 없는 경우는 전진적교 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 회계 변경의, 어, 유형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전기 재무제표의 제작성 여부에 대한 다음 문항 중, 옳은 것은 어떤 거냐? 각 항목은, 어, 뭐, 단기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 아. 자, 네 가지 사항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 자 일단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볼게요 후입선출법은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죠 선입선출법은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뭐죠? 이거는 오류수정이에요 오류수정은 뭘로 처리하죠? 소급법을 하게 되죠 소급법을 하면 뭐 제작성을 해야 돼요 소급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 아니죠. 오류수정이죠.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 폐소 가능성이 높았고, 손해배상금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 충당부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소송사건을 우발부채로 처리했대요. 그래서 주석공시했다가 충당부채로 했다. 자, 일단 뭐예요? 충당부채로 해야 되는, 즉, 가능성 높죠, 일단. 그 다음에 금액 알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발부채로 우발 하는 게 아니라 충당부채로 했어야 돼요. 결국은 처음에 잘못 처리한 거를 충단부채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은 오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작성을 해야 되겠죠. 일단 두 번째도 틀렸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의 변화를 인식하여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불분명하더라. 그럼 뭘로 보는 거죠? 추정의 변경으로. 그러면 정책의 변경 일단 틀렸고요. 추정의 변경일 때는 제작성을 하지 않죠. 전진적으로 적용하라니까. 그래서 제작성 안 한다. 이것도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건설 계약의 회계처리 방법을 완성 기준에서 진행 기준으로 변경을 했다. 장기 건설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뭘로 하는 거죠? 진행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진행 기준에 따른 방법을 완성 기준에서 진행 기준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수정이 되겠네. 오류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재작성을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이중체감법. 이거 둘다 인정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죠. 그러면 방법.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추정의 변경이 되겠네. 그 다음에 제작성, 안 하겠죠. 음, 응? 이것은 다 잘못됐네. 잠깐만. 오류 수정, 제작성, 추정의 변경. 아, 여기 오타가 났네. 응. 여기 이제 교재에는 이게 추정의 변경으로 되어 있죠. 응. 5번이 답인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 지금 여기. 여기가 교재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되어 있죠. 교재는 제대로 되어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 추정의 변경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겠다.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례형의 문제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정확히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자산의 계산 방법, 단위원가 계산 방법을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 안,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이게 오류성인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고, 이게 좀 어찌 보면 참 쉬운 문제인데, 어찌 보면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뭐 이런 사항들, 즉, 폐소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알수 있다. 자, 그랬을 때 그걸 충당부채로 처리해야 된다. 이상을 모르게 되면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은 정책의 변경인지 판단 을못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섯번째 어,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첫번째, 전기 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순익으로 보고 한다 이 원래는 전기 오류 수정에 대한 사항들, 오류 수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소급법을 처리하게 되죠 소급법은 뭐냐면 이익형경에다 그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기의 이익이 잘못 있는 거를 잘못해서 반영이 되면 기초의 이익이이잘못해서 넘어왔겠죠. 자 그리고 단기 손익이 발생했을 때 기말의 이익이이 이제 발생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전기의 이 전기의 단기 손익이 잘못돼서 전기 즉 전기말 기초 시점, 단기에서 보면 기초, 전기에서 보면 전기말 거기에 대한 이익이이 잘못되면 그이익이을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을 잠깐 보면. 만약에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아,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기초에 이제 이익금이 이제 만 원만큼 있었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단기 이제 손익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겠죠. 기말 이익금이 3만 원이라면 단기 손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기 손익이 2만 원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전기 상황이라고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기말 이익금이 이제 6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단기 손익은 얼마가 됐을까요? 결국 3만 원이 됐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전기 손익 중에 5천 원이 오류가 돼서 과대 계산이 됐대요. 너무 많이 계산이 됐대 그럼 전기의 원래의 이익은 1만 5천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이걸 단기 손익에다 반영을 해버리면 이 단기 손익 3만 원을 5천 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걸 단기 손익에 반영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 있는 단기 손익 3만 원을 줄여가지고 이거를 2만 5천 원 만들고 그러면 여기 어떻게 기말 이익이 바뀌게 되겠죠? 기말 이익이 되면 5만 5천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전기 재무제표는 만지질 않아요, 결국. 단기에 이제 손익을 바꿔가지고 이익이금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기말에 어쨌든 이익이금은 5만 5천 원. 어쨌든 5천 원이 줄어, 줄어서 넘어왔어야 돼. 어쨌든. 자, 근데 단기 손익이 왜곡이 되는 거죠. 단기의 성과는 3만 원이 실제 맞는데 그 단기 성과를 2만 5천 원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이익위금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작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이건 재무제표를 그대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익위험에 반영할 때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익위험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냐? 전기의 손익, 전기의 성과 2만원이 있었고 이 2만원이 결국 손익계산사 마감이 되면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얹혀져가지고 기말 이익위험이 3만원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럼 결국 이 3만 원이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그죠? 이게 3만 원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2만 5천 원이 넘어왔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익위험에 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3만 원을 줄여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을에 반영할 때는 여기 이제 단기 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내려줘 버려요. 그러면 전기의 이익위험이 뭘로? 이이익위이 마이너스 5천 원이 돼서 2만 5천 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단기 손익에는, 단기 성과에는 영향이 없어요, 결국. 전기의 재무제표 자체는 이게 줄여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기말의 이익위험도 마찬가지, 지금 넘어온 금액이 5만 5천 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익위험에 반영하는 경우에요. 그죠? 그래서 저만큼 전기의 이익위험이 감소가 되겠죠? 어,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죠? 그래서 전기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소금법이 되겠죠. 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 기업에 그걸 보고를 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기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미래 기간에 미치는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단기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전진법에 따른 그 회계 처리 방법은 뭐냐면 그 지금까지의 재무제표는 가만히 놔두고 미래 기간에 바뀐 방법으로 인제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바뀐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에 미치는 효과 당연히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되고 미래 에 미치는 효과 당연히 미래에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회계 추정의 변경효거는 단기든 다음 기든간에 단기 손익에 그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보면 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2년간 감가상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여기서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이 되면 그 전에 뭐 정액법이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됐을 때 연수학계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전까지의 재무제표는 그대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바뀌는 시점부터 다른 방법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면 이 점선으로 쭉 갔을 텐데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움직인 거예요 바뀐 방법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바뀌지 않았다면 이만큼 이제 당기든미래든 이만큼 이제 비용으로 이제 계산이 됐겠죠. 근데 감가상관 방법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결국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변경 후의 비용은 요금액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에도 단기 손익에 차이가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미래 기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 미래에 걸쳐가지고 단기 손익에다 반영을 한다 이러는 의미 이게 그래서 단기 손익에 이제 인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해서 전진 적용한다. 맞겠네요. 그 다음에 우발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한다. 우발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인식되는 손익. 우발 상황이 어떤 거죠? 미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오류의 수정으로 보냐? 보지 않는다. 이거야. 왜냐면 우발 상황이라는 건 사실 미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 요 이 오류의 수정이 되려면 지금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우리가 봤다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된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그게 오류의 수정이 될수 있는데,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동원 했지만, 그걸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건 오류의 수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발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이 해당하지 않고요. 만약 우발 상황이 추정의 수정에, 수정에 따른 경우, 추정이 바뀌었다 이거요. 그랬을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 이게 이제 네 번째. 이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측정 기준의 변경의 대표적인 얘가 그, 그거잖아요. 재평가. 원가법을 사용하고 있다가 재평가법을 사용하더라. 그러면 그거는 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거죠. 그건 추정의 변경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자,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장부가액 물어봤어요. 2년말. 근데 1년도 7월 1일에 50만원에, 냉수 5년짜리고, 잔조가치 10만원인 건물을 샀고,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감가상가했대요그 다음에 건물에 내재된 미래 경제수익이 예상되는 소비 행태가 바뀌었다. 아,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대요. 자, 그럼 뭘로 하죠? 추정의 변경으로 보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에요. 그 다음에 잔존 내용일수가 3년, 남은 게 이제 3년 남았다는 얘기죠. 바꾸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이제 내용일수 바뀌었고, 잔존가치 바뀌었고, 삼각방법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자, 일단 언제 사왔냐면 7월 1일 날 사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어, 기말까지 감가상각을 했다면 50만원짜리가 일단 말, 기말되는 시점에 그, 6개월 치에 대한 감가상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6개월 치에 대한 감가상압비 4만원이 이루어져서, 일단 46만원인 상태예요. 지금 장부가액이. 자, 그리고 이제, 어, 그 다음 년도에, 2001년도, 2002년도에 변경이 된 거죠. 어, 변경이 돼가지고, 뭘로 바뀌었냐. 연수학계법으로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수학계법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상각을 이렇게 하겠죠. 그 전에 재무제표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처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강가상각비는 언제 어떻게 될까? 이, 장부가액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연수학회법으로, 이제, 강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취득가액은 뭘로? 직전 장부가액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보고. 그러면, 46만원에 취득을 했고, 잔존가치 일단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상각방법 바뀐 거예요. 그죠? 남은 연수가 지금 3년이라고 했어 3년을 가지고, 연수학회법을 적용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뀐 게첫 번째, 연수학회법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존가치가 바뀐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23만 원이 되고 23만 원 빼주면 당연히 23만 원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계 어, 그 감가상각 방법과 또는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은 추정의 변경으로 바꾸는 걸로.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국선이 이제 설립 이후에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으로 가중평균법을 사용을 했대요. 근데 실제 재고자산의 흐름을 봤더니 선인선출법이더 낫더라. 아,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를 더 목적적합한 어, 정보를 제공해서 판단이 됐고, 2년도 초에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선인선출법으로 변경하는.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가중평균법에서 이렇게 바꾼 거네, 일단,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중평균법 인식한 1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40만 원. 그럼 이걸로 했을 때, 이걸로 했을 때 1년도니까, 어디에요? 여기, 요, 요. 여긴, 이제, 이 1년도, 초, 요, 요, 1년도 초는, 요거는 요렇게 보세요. X0년도 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음. 그럼 1년도에 이제, 강가상각비 아,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게 이제 뭐냐면, 어, 40만원이었대. 이런 상황인 거죠. 음. 자, 이랬을 때, 어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을 바꾸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어떻게 이제 바뀔 거냐, 이런 얘기죠. 2년도에 선입선출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2년도에 포괄선입계산서 비교정보로 공시되는 1년도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그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재고자산 계정, 개정, 계정은, 즉, 계정별 원장에서 재고자산은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단 기말재고가 2만 원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이제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 2만 원과 매출원가 3만 5천 원, 아, 35만 원이 있을 때,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에는 이 기말재고가 들어갈 테고, 단기손익에는 이 매출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 35만 원이 어, 단기손익에 이제 포함이 될 테고, 이 기말재고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이 이제 들어갈 거야. 자산 쪽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기말 상태. 요거 이제 요 여기에 1월 1일부터 12월 3 0일까지고 요거는 12월 31일 시점에 재무 상태가 되겠죠. 그럼 다음 기에 이제 재고 자산으로 넘어가야 되면 다음 기에 재무상 계정에는 기초 재고 자산은 여기에 아, 아, 여기 에들어가있던 재고 자산은 여기에 기초 재고로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말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제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로 매입하는 부분이 있겠죠. 음.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만약에 3만 5천 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매출원가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출원가 40만 원이라면 매입한 금액은 뭐 어쨌든 41만 5천 원이 아마 될 거야. 그죠? 그래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는 기말에 2만 원 남아있었고 그게 여기 이제 기초로 가가지고 다음기에 회 기초로 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매입을 이렇게 해서 기말에 요만큼 남았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요만큼 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전기의 기말재고가 움직였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말재고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기의 기말재고가 5천원만큼 증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 2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2만 5천원이더라 이거야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매출원가는 5천원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재고자산계정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은 픽스가 돼 있는데 셀인데 이 나머지 요게 이제 움직이면 당연히 이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의 기말 재고를 2만 원이 아닌 2만 5천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매출원가는 34만 5천이 될 거야, 그죠 전기에는 자, 그러면 이 기말 재고가 결국 여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 태표의 기초 재고가 늘어날 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에 재고자산의 기초 재고가 늘어날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기말 재고 증가가 되고 그러면 매출 원가 가 이제 감소를 하겠죠. 음. 그러면 여기 이제 어, 재무자산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 기초 재고가 5천원 만큼 늘어날 거야. 그러면 매입액은 어쨌든 외부에서 매입한 거니까 이 매입액이 줄지 않겠죠. 어. 그래서 기초 재고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움직일까요? 매출 원가가 움직일 거야. 그쵸? 그래서 매출 원가만큼이 이만큼 증가할 거야. 아마. 제 기체중한 증가하게 되면 매출원가가 이만큼 증가하게 돼요.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결국은 이 매출원가 증가는 전기의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즉 전기말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감소하고 그 매출원가 감소가 결국은 다음 기의 매출원가 증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 증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여기 이제 기말제고가 움직였다고 합시다. 다음께 이 기말제고. 이 기말제고가 움직이게 되면, 즉, 이게 증가하면 이게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3천 원이 늘어나면 이게 3천 원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39만 7천 원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일 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기말제고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 감소하겠죠. 결국 기말 재고 증가는 매출원가 감소, 기초 중간 증가는 매출원가 증가, 전기의 기말 재고 증가는 단기의 매출원가 감소가 되는 거야요 아, 증가는 단기의 매출원가 증가가 되는 거야, 그죠요요 요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전기 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기 재고 증가는 결국 매출원가 증가가 되는 거고. 단기 재고 증가는 매출원가 감소가 되는. 이 논리만 잘 이해를 해도 돼요. 이 논리만.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단기 수익이 얼마냐, 그다음 매출원가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쨌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이익과 똑같이 간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재고 자산은 자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커져요. 그래서 이익과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가 재고 자산 쪽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럼 매출원가는 반대로 움직이겠지. 그죠? 그래서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커지고 매출원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하고는.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변경 전에는 가중평균법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선입선출법이 돼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어떻게 될까요? 0년도에는 5천 원만큼 증가하겠죠. 이게 1년도 초면 0년도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기에 기말 재고가 5천 원이 증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1년도 시점을 이제 볼까요? 매출 원가하고 내용을 보면 일단 영년도 시점에 기말 재고 증가는 이 기말 재고 증가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키겠죠. 그러면 그 매출원가 감소액이 다음 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5천 원만큼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기말 재고 증가의 효과, 단기의 효과가 다음 기가 다음 기가 되면 상쇄가 된다 고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재고 자산 쪽에서 우리 봤는데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여기에 기초 재고가 증가하거든. 그죠? 그럼 기말 재고 증가는 매출원가 감소야. 근데 여기에 기초 재고 증가는 매출원가 증가가 되거든 결국은 여기에 이 기초, 기말 초기 재고 증가의 효과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 기에 매출원가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됐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영년도의 효과예요 그 다음에 단기손익 측면에서 보면 재고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이익이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해 근데 그 이익은 다음 기에 5천원 만큼 이익의 감소 나타나 왜? 매출원가가 증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효과 즉 단기 손익에 미치는 효과는 역년도에 기말 재고의 효과가 매출원가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음기로 가면 그게 상세가 돼버리는거예요이 효과가 그죠 자 근데 역년도에 이, 이, 이제 이런 효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따라서 이익여금을 보면 이익여금은 단기 손익에 쌓여 있는 금액을 이익여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이익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할 거야 이익여금도 그렇죠? 그럼 다음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이 없는 상황이돼요 왜냐하면 이익여금은 단기손익의 누적이 되니까 결국 여기서는 5천원 증가하고 여기는 5천원 감소하게 되면 여기 시점에 이익여금은 변동이 없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두 가지 상황을 보면 매출원과 단기손익은 단기성과에 해당하는 거고 이 기어금은 뭐예요? 누적이거든요, 얘는. 누적 성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년도, 즉 0년도의 효과는 당연히 증가를 하지만 누적 효과를 보면 2년도에는 그게 상승가 돼서 변동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기여금 상황에서는 한기의 효과가 다음기로 넘어가면 그 효과가 상승가 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년도의 상황을 보니까 1년도의 기말 재고를 또 이제 잘못 계산한 거죠. 아,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아, 변경이 되면서 바뀐 거죠. 그래서 1년도의 효과를 보니까 3,000 아, 35,000원. 어, 변경 전에는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센서 쪽 볼보 바뀌면 기말 재고가 이제 38,000원이 되는 거예요. 즉 3,000원 증가하는 거죠. 이 3,000원 증가의 효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1년도 기말 재고가 3,000원 이제 증가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3,000 증가한 만큼 매출원가는 3,000원이 감소하고 이익은 3,000원 증가하고 이기여금은 3,000원 증가하겠지. 됐죠? 이거는 이제 1년도에 기말 재고의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다음 년도 2년도로 넘으면 이 효과도 이제 상세돼서 없어질 거야 아마.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1년도 시점에는 전기의 효과에서 매출원가가 어, 발생을 했고 매출원가의 효과가 발생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5천원 만큼 증가하는 효과 근데 기말 재고의 이번에 이제 효과가 또 이제 여기에 추가가 돼서 결국은 2천원이 증가하게 돼요 매출원가는 자그 다음에 이제 단기손익에서 마찬가지 5,000원, 3,000원에서 여기서는 단기 손익이 2,000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익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3,0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면 전기효과는 이미 상쇄돼서 사라졌고 그렇죠? 그래서 죠그 여기는 이익여금 측면에서 보면 3,000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단기 손익은 그 기간에 끝나지만 이익여금은 누적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매출원가에 미치는 효과는 0년도에는 5천원이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1년도에는 이 0년도 5천원 감소에 대한 반대 효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년도에 추가로 3천원 증가에 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결국 2천원이 증가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원가가 4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2천원 증가하게 되면 결국 1년도에 매출원가는 40만 2천원이 되겠다. 그죠? 아까 이제 구구절절이 이제 단기소니까 이익위원과 같이 설명을 다하긴 했는데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어,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1년도의 효과, 요거 영년 초는 0년 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재고자산이 어떻게, 해야? 플러스 5천원 증가한다. 5 0원 증가하면 이익도 플러스 5,000원 증가한다. 대신에 매출원가는 5,000원 감소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효과는 결국에는 다음 기회에 상쇄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근데 또 1년도 말에 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다 이제 반영을 추가를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매출원가와 관련된 상황들이 그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쉽지 않은 건데 그 거기에 대한 그 차이 금액 있잖아요 그 차이 금액을 잘만 조정을 해주면 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 차이를 잘만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오류 수정표 있잖아요 오류 수정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랬던 게 사실 오류 수정표거든 뒤쪽에서 우리가 봤던 거예 그렇죠. 이게 이제 오류 수정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000 요, 요 증가했던 효과 그거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반영된 효과그 다음 기에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 예. 이런 것들만 잘 만들어 주면 문제에 대한 그 해석만 처음에 잘 말하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쵸? 자, 그래서 7번 문제 우리가 풀어봤고. 그... 그건 다음 시간에 봐야겠네 일단 7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